이렇게 앞으로 많이 숙이는 이 전골 자세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햅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 자세를 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 시험을 위해서 이 자세를 잘 하려고 공원 시험에서 이런 과목 때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박하신데 너무 안 돼요. 안 돼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참소공님 안녕하세요. 네. 어 허리 디스크인데 이런 좌정굴하면 되게 안 좋은 자세라고 그러죠 좌정굴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좌정굴하기 전에 해야 될 동작들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죠. 소방체력시험 보시는 분한테는 저처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도 계속 헤매고 아무래도 답을 못 찾은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오시거든요. 자, 이제 골반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등 위로 쭉 길게 해주세요. 등하고 허리가 이렇게 위로. 허리를 세우려고 하면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등을 쭉 위로 길게 해주시면 허리는 등을 따라서 위로 쭉 펴지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가를 할때 여러분들이 다리를 앞으로 펴시고 상체를 숙이는 전굴 자세라고 하는 걸참 많이 하시잖아요. 골반을 다리를 바닥에 놓고요. 상체, 에 허리하고 등을 세우고 이렇게 숙이는 동작. 이게 예, 전굴 자세라고 그러고요. 네,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자세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 자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굴 자세, 앉아서 하는 전굴 자세는 좌전굴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자세를 할 때, 음, 잘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일단은 숙이려고 하면은, 뒤 다리가 너무 많이 당긴다, 이걸 첫 번째 느끼시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이 뒤쪽에, 어, 허벅지 쪽, 햄스트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뒤쪽 허벅지가 당긴다. 또 무릎 뒤, 모금이 너무 당기고 안 펴진다, 무릎이. 그리고 더 내려가서 종아리 쪽 여기가 더 많이 당겨서 너무 힘들어서 자세를 오게 하실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눌주시고요 네, 니은자로 앉는 자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골반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비 자세로 앉았을 때도 지금 뒤에 꼬리뼈 있잖아요 네, 꼬리뼈가 바닥에 이렇게 눌려서 닿아서 나는 앉아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펴면 이렇게 되겠죠. 허리하고 등이 뒤로 동그랗게 말리면서 안 세워지죠. 상체가 앞으로 가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상체가 숙여서, 네. 숙일수록 말리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네. 대표적인 장육은 스트레칭 동작이거든요. 이때 나는 무릎 아프다. 아니면 앞쪽의 무릎을 이렇게 밀고 나간다 하신 분들도 역시 장요근이 지금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뒤에 엉덩이 먼저 한번 힘줘 보세요 잘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근육들 엉덩이 근육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시고요 천천히 앞으로 이 위에 허리를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이 아래쪽에 골반을 밀어서 이 장요근을 풀어주면서 상체가 많은 허리하고 등이 꼬부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을 들어서 쭉 위로 길게 들어 올리세요. 등을 쭉 들어 올리세요.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허리하고 등 위로 쭉 허리보다는 등을 쭉 들어주시면요. 허리가 더 많이 펴지겠죠.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한번 뒤로 가 볼게요. 뒤에 엉덩이 근육을 힘주세요. 여기 힘 떨어져 있는 분들은요, 장육, 여기 허리하고 골반 연결하고 허리하고 등 연결하는 이 부분이 잘 펴지지 않아요. 엉덩이 힘을 주는 연습 해볼게요. 두드려주세요.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 많이, 감각 센서들이 많이 둔해져서 힘이 빨리 안 들어가거든요. 등을 위로 쭉, 등이 내 머리 손쪽으로 쭉쭉 길어지게 해주세요. 상체 라인도 길게. 지금 이렇게 다 길어지고 있죠. 이라는 전체가 아래로 내려주세요. 지금 이 동작을 제가 지금 두번 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네 번에서 여덟 번정도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엉덩이 힘 주시고요. 허리 배를 내미지 마세요. 등을 위로 쭉 길게 들어 올려주세요. 네, 등을 위로 골반은 살짝만 앞으로 갑니다.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내쉬면서 아래로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엉덩이 먼저 힘 주세요 배를 미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근육에 힘 주시고 등을 위로 길게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일요일에 밤 9시에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오늘은 이제 앞타임에 개인지도 시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늦게 하니까 좀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반대로 해볼게요. 네, 그대이 네, 뒤에 엉덩이 살짝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이 안쪽에, 이 골반뼈 잡히죠. 이 안쪽 라인, 그리고 허리, 속 근육이 길어지는 이 동작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나는 밑에 무릎 아프다 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담요라든가 타올에 이렇게 말아서 받치세요. 무릎이 약하다는 분들 사실은 허리 속 근육이 많이 굳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엉덩이 힘 주시고요. 등을 위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힘을 준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안 가셔도 돼요. 한 3cm 정도만 앞으로. 3cm 정도만 엉덩이 살짝 앞으로. 허리보다는 이 밑에 골반 라인을 사용해주세요. 이렇쉬 네, 엉덩이 힘 주시고요. 허리등을 위로 쭉 길게 천천히 앞으로 장요근 스트레칭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오늘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요. 이제 내년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질문도 많아지시고 혼자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두번더 할게요. 뒤 엉덩이 힘 주시고요. 등을 위로 쭉 길게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나는 허리하고 등이 정말 뻣뻣하고 골반도 유연성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지금 필요한 동작들이 다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자, 엉덩이 힘 주시고요 등 위로 길게 천천히 등은 길어지고요 이 아래쪽에 엉덩이 힘 주면서 살짝만 앞으로 오세요 천천히 아래를 내려주시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뒤에 엉덩이 힘 주시고요 그러니까 허리 스트레칭을, 골반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 숙이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동작들이 나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두 다리 모두 발등하고 무릎으로 바닥을 지지해 주세요 양쪽 엉덩이 동시에 힘줘 볼게요 손으로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터치하세요 왜냐하면 엉덩이 근육이 감각이 너무 좋네요 힘을 빨리 못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허리에 대신 힘 줘서 허리는 늘 긴장되어 있고 엉덩이 힘이 풀려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죠 엉덩이 먼저 힘 주시고요 이렇게 골반 앞으로 네, 치골뼈가 앞쪽으로 살짝 가면서 지금 이 라인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삼각 퀘틸 라인, 서해부 라인, 이제 여기를 지금 이렇게 펴주고 있는 동작이죠. 앉아있을수록 이 안으로 쏙 밀려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밀려 들어가는 것들은 골반이 뒤로 약간 눕는 것도 있지만요. 허리하고 등이 뒤로 이렇게 꼬부러져요. 등이 쭉펴지지 않으면서 새우등처럼 바뀌게 돼요. 좀, 지금 소방 체력 준비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해서 매일 해주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할 때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